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 아하! 드디어 지난 시간에 접어, 펴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아, 이건 정말 알려드리면 안되는저 뭐, 감추고 안 알려드리는 건 없죠. 그데 접어, 펴라는 것도 이미 등장을 했었죠. 하지만 제가 실전 필드에서 또는 실전 레슨을 할때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접어, 펴입니다. 접어, 펴. 그럼 접어, 펴를 할 때, 뭐, 그 전에 그럼 접어, 펴를 빨리 알려주든가. 근데 접어표를 제대로 하려면 젖혀서 때리는 것도 좀할줄 알아야 되고요. 골반을 좀 돌리는 것도 할줄 알아야 되고요. 어깨도 좀 이렇게 미는 거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서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핵심 키워드인 접어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뜬금없이 셋업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셋업. 접어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셋업. 우리 옥스윙 50강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셋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 저쳐 때려 저쳐 골반 저쳐 어깨 저쳐 피니쉬를 가기 위한 저뭐 서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을 위한 셋업이었다면 오늘 드리는 셋업의 내용은 옥스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셋업의 개념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네, 옥스윙 셋업하면은 뭐 우리 배운 것처럼 공 가운데다 두고요, 그죠 그리고 약간 기울서 안쪽으로 백스윙을 하게끔 기울여주는 게 옥스윙의 기본 셋업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셋업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 옥스윙 셋업은 하이브리드 셋업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서 공을 왼발 쪽에다 두고 또는 가운데다 둬도내 몸을 일자로 약간 기울긴 하지만 서 있는 타입의 셋업은 컨벤셔널 형 셋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인, 완전 극단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이 셋업은 사이드 블로우를 하기 위한 셋업이에요. 그러면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일반적인 스윙이 만들어지죠. 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셋업의 형태는 수직 운동을 위해 최적화된 셋업이죠. 그래서 돌아오긴 하지만 마지막에 종착점이 위가 되는 듯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리기에 좋은 셋업이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울인 건 우측에서 좌측으로 때릴 수 있는 때리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셋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만도 할수 없는 게 우리 일반 골퍼들의 현실적인 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윙에서는 어떤 셋업을 채택을 하냐면 하이브리드 셋업을 채택을 합니다. 완전히 눕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서는 것도 아니고 몸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화면상에서 1시 방향일수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11시 방향 11시 방향, 아니면 여러분들이 볼땐 1시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여 놓는 거죠. 그러면 백스윙이 높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 올리는 효과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수평 부분으로 옮겨서 대처할 수 있는 즉, 트랜지션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훌륭한 셋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똑바로 서게 되면 번쩍 드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번쩍 들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몸이 기울거나 체중이동이 정확히 안 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실수가 되지만 좀덜 들더라도 약간 옆으로 이렇게 보는 형태.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제 기준으로는 약 1시 방향. 여러분들이 볼 때는 11시 방향. 그렇게 휘어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때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윙의 형태가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어때요? 몸이 막 이러한 들썩거리는 동작이 없죠. 다시 봅니다. 자 원래 셋업, 컨벤셔널 셋업, 사이드 블로우 셋업. 이게 지금 옥숭이 인지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한시간만 기울이는 하이브리드 셋업. 이렇게 되면 올리는 동작보다는 옆으로 빼야 되겠다는 동작. 그리고 약간 기울여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빼는 동작 자체도 굉장히 쉬워지죠. 이 상태에서 접어 펴죠. 봅니다. 접어. 지금은 스윙의 형태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절제하는 스윙처럼 보이지만 저는 펀치 샷의 개념 뭐 그런 걸로 친건 아니에요 그냥 접어 펴의 동작으로 친 겁니다 다시 일반 셋업 하이브리드 셋업 하이브리드 셋업을 하게 되면 약간 오기류가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를 하다 보면 클럽 페이스가 그냥 열려요 이걸 똑바로 놓고 잡으셔야 됩니다 잡고 열리는 걸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놓여진 상태에서 치는 겁니다 자. 접어, 펴. 이러한 형태가 되죠.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 지금 제피니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팔이 왜 뻗어 질 수밖에 없는지 더 뻗으려면 이렇게 뻗어도 되고 그리고 사이드에서 치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 질 수밖에 없는 공의 측면을 치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친다면 공간이 없으니까 좁혀지겠죠. 자 이번에는 큰 스윙 가볼게요. 자, 자연스럽게 자 끊는 스윙이 아니라 펴지만 연결동작. 접어, 이런 형태까지 가주게 되는 겁니다 스윙이 전혀 눈치를 챌수 없죠 다만 뭐 손을 높게 들었다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어 평범하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병호프로 스윙을 보면 간결하고 쉬워 보여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 스윙은 간결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간결하고 쉬워 보이는 스윙은 간결하고 쉬워요 다만 뭐 꼬임을 더 이용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만드는 데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지만 일관되게 정확도 있게 때리기에는 너무너무 쉬운 스윙이죠. 박성현 선수 스윙 보면 어때요? 너무 멋있죠, 아름답죠. 쉽습니까?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박성현 선수가 박성현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로리 메킬로이도 마찬가지.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로리 메킬로이가 로리 메킬로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쉬운 스윙 가세요. 하이브리드 셋업하고,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저는 그들은 막 슈퍼맨 원더우먼 같이 보여도 저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접어 펴딱 잡고 이렇게 서 있고, 막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윙을 딱한 상태에서 막, 어! 어! 막 이런 억지스러운 동작이 아니라 칠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윙을 몸이 받아들이는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드 블루를 치게 되면 아무래도 공이 많이 휘죠. 그럼 그럴 럼그 때는 공을 오른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더 밀어치든지 해서 접어, 펴, 이렇게 아주 쭉더 밀어치고 그냥 옆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갈기기에 후렴패기에 상당히 최적화된 그런 셋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하이브리드 셋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 위치가 가운데 코앞에 그리고 기울기가 뭐 많이 기울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기울이면 체중 이동하기가 좀 버거우니까 약 1시간 정도 기운. 뭐 여러분들이 볼때 11시간, 1시간, 1시간 정도 기운 그 느낌으로 셋업을 한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어 올리는 백스윙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백스윙, 하이브리드 백스윙 그리고 바로 때릴 수 있는 이 준비를 미리 해놓자 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쳤더니 막 훅이 나네요. 막 훅이 너무 심해서 힘드네요. 그런 분들은 그립이 너무 훅 그립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립 조절만 하면 바로 똑바로 높게 칠수 있으니까 그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과감하게 여러분 셋업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바꿔서 옥스윙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어, 아마 다음 레슨 시간이 이 스윙 레슨의 마지막 레슨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유틸리티 클럽, 뭐 하이브리드, 음. 그 다음부터는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클럽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클럽들에 대해서 또 레슨을 해드리겠지만 어, 다음 시간에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스윙 레슨은 일단락이 될것 같습니다. 참 힘겹게 오셨는데 한 번만 더 참으세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